<웃음> 연기 코스프레 <웃음> 아차산다고 <웃음> 한두 번 엉성시에요. 응. <웃음> 무기를 구매했습니다. 혼내줘야겠어니다 <웃음> 아무것도 모르는호허암씨컨셉 <웃음> 아차 아차. <웃음> 차차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멋진다고? 아그 go 거 거기 할수 있겠어? 이거 go 이거 g 하나하나가 이 각색이거든 어? 여기 한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음. 찍히긴 한다 음, 찍히긴 하지 거기 서봐 응. 아금만 내려봐 이렇게 넵. 하나 둘셋 셀카는 아, 대체질 아닌가 이거이 아, <목소리도> 어, 어, 됐다 타이머 타이머. 중국 감 이제 효과. 공기 가 진짜 너무 좋다. 그리스? 핫 딸? 아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. 자, 고. 이. 이. 다시 이. 이 마음이 모이가 소원을 이루리 <소기> <focusing on the subway> 사랑해요 고마워가씨 <웃음> 별로 안 힘드네 <웃음> 여기야 선생인가저기같아저 다하네 심심한거 아니야? 네. 그 사는 말이야 이런거거든 내가 회장이 된 이유가 뭐냐 이런거 이거야 사람을 심금을 울리거든 어. 알아들었어? 당장 가입. 편하히 아차산에 좀.. 처아 처음... 다시 다시 어... 대박. 아 대박 아... <웃음>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아차산에는 자주 오셨나봐요? 아네 자주 오죠 어... 네. 아차산에 오면 뭐 하세요? 어, 보통 이제 소리를 지르곤 하거든요 음, 어떻게 네. 하시 하신... 아시나요?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네. 무야호 진짜 무야호 <웃음> 무야호 메아리도 돌아오네요 깜짝 <웃음> 빈터 어? 씨 오케이 오 인생샷 한번 찍어 줬 <목소리도> 오늘 끝나고 뭐 하실 예정이세요? 음흥흥. 음. 응응 음, 음, 음. 오늘 음. 끝나고 뭐 식사는 어떻게 응응밥 음. 음, 음. 먹어야지 응응 음. 네. 음, 음. 식사로 가실까요 응응응응 음, 음, 음, 음. 가자 음. 아니, 뭐 여튼 뭐산도 왔는데 응나 음. 음, 나중에 밥이라도 드시죠 아밥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저 나가 가지고 아 좋아요 좋아요 산까지 왔는데 어? 그 같이 같이 오시지 혼자 왔어요 오늘 아각씨아각씨각 <웃음> 아, 씨예요? 어. 각 씨한테 한마디 해, 해주세요 밥차려 <웃음> 이따 보자고 체력은 곡, 공력, 그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. 음, 응. 봐라. 응, 응. 응. 응. 체력은 공력이야. 음. 응.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. 자. <웃음> 아니 카메라 앵글 나가는 게왜 이렇게? <웃음> 이돌 바위 돌산 자연의 신비 이게 자연이. 네 예. 서울에서 별다방 한번 와 줘야 된다고. 와봤는데 자리가 없네. 자리가 없어. 어. 커피 안 드시고 뭐예요? 녹차, 녹차. 아. 그래서 저저그 서울까지 왔는데 별다방 한잔하고 가야지. 어. 어. 잘 나가네. 자리가 없네. 쌀이 어디 있노? 음 맛있다 아무것도 안돼 요즘 네, 네. 세상이 흉흉해서 네. 이렇게 마셔줘 아니죠 이렇게 마시면 안 되죠 아. <웃음> 그렇게 마신다. 아시원하네시원 어, 어, <웃음> 시원해 시 <시원해, 시원해. 웃음> 저희는 아산을 하고 너의 어? 가보려고 합니다. 음. 또 우리도 왔으니까 또 식사라도 또 함께 하지. 음. 음. 가보시죠. 음. 음. 음. 오늘은 회장이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고 아, 일단 가보시죠. 저희가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. Oh, oh, o o